2월 2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7회에서는 황민호군의 데스매치가 펼쳐집니다. 열살의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민호는 천년바위를 구성지게 불러 듣는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데스매치에서 승리하게 되면 본선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연소 초등학생인 황민호군이 과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 어, 2차. <웃음>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농담 2차전 1대1 데스매치 영광의 지는 바로 이마! 이마! 와, 미치겠네, 진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 형이랑 붙으니까 좀좀 견지가 좀, 좀, 좀 되니까. 아왜 앞에 왜내협이야야 <웃음> 들어온다. 우리 형 이겨라. 성호 형우우 우. 우, 우. <웃음>